가자 응. 다이소에서 쿠시쿠시가 천원! 여기가, 여기가, 여기가. 요 화살표를 이렇게 해서. 오, 잘했어요. 응. 외국라면이야. 먹어? 나, 나나 먹었나? 손아, 너 일로 와서 이거 더 먹어봐. 도시원님, 응. 좀 식은 다음할걸그랬나시원아가시원가 먹었어? 식었지? 나 아빠는 계 야채도 같이 먹 응. 먹을 때 풀을 거야 떡이야 응. 이거? 아 지금 뜯으면 안 돼서 왜? 다시 너나 우리 금방 나온다고. <웃음> 야저거 봉투에 싸야지 저 봉투. 아니야 뜯어서 이거 봐. 이렇게 싸면 근데 여기 담으면 움직이면서 얘가 다 다른데 달라붙어. 와 이쁘다. 야. 서우 몇살 됐어? 근데 서야너 무슨 반 됐어? 근데 유치원은 어디야? 서 이름 뭐야? 엄마 이름 알아? 말해봐. 우와, 엄마 이름 바꿀까? 바꾸지마. 엄마 근데 우리가 그냥 배야 돼. 어. 흰색만 노란색이야? 비누방울 불면 색깔 여러가지로 나와 너 알았어? 이따가 해볼까? 응. 집에서? 응 욕실에서 해도 되고 집에서 분 다음에 밑에 바닥 닦으면 돼 얼마예요? 얘는 욕실 얼마 욕실 어? 욕실 500이라고 읽어야지 500, 500.